포츠 클럽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에 폼을 선택해야 되는데 폼을 선택하시려면 일단 눈금자 두 개가 만나는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폼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형식 탭에서 기본 보기가 단일 폼으로 설정이 되어있죠. 단일 폼일 때는 폼 보기 해주시면 하나의 값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면 연속적으로 내용을 볼수 있게 됩니다 폼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추가를 예를 하시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폼보기 누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새 레코드 단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추가 가능을 아니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폼보기 누르시면 새 레코드가 비활성화된 걸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눌러주시고 LST 회원 정보를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 탭에서 배경색을 DEDEFF 해주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경이 됩니다.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리스트 강사 정보에 배경색에 블럭 씌워서 Ctrl V 붙여넣기하겠습니다. TXT 이용료 평균을 누르시고 배경색 전체 범위 씌워서 Ctrl V 해주겠습니다. 폼 바닥 글에서 언반 두대 있는데 데이트 탭을 누르시고 Ctrl 원본에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M 가로 여시고 선수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선, 수, 선수금이 뜨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쓰실 때 끝까지 다 쓰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가로 닫아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구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보기 누르시면 선수금 금액이 구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납부금액, 미납금액, 할인금액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는 sum 가로 열어 주시고 납 비읍 해주시고 납부금액 가로 닫고 엔터 는 sum 가로 열어 주시고 할인금액 더블클릭 가로 닫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전체 블럭 씌워서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컨트롤 V 할인 금액만 지워서 위 미납 금액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탭 전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놓고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탭 키를 누르면 커서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면 이전자리로 이동합니다. 다시 Shift 탭 누르면 이전자리로 또 이동하죠. 탭키 누르면 다음자리, 탭키 누르면 다음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기능을 탭정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 TXT 표시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기타 탭에 탭정지를 눌러서 아니오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TXT 이용료 평균도 탭 정지를 아니오로 바꾸겠습니다. TXT 이용료 최대도 탭 정지 아니오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클릭해서 탭을 눌러도 이제는 이세 군데에서는 탭이 정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회원 성명을 보시면 강동봉이라는 이름이 세 글자인데 강동만 나오게 하고 봉은 별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회원 성명이 보이는 곳이죠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회원 성명하면 이름을 다 가져오니까 레프트로 글자 수를 제한해 주겠습니다. 는 레프트 가로 여시고 회원 성명에서 이름을 가져올 건데 콤마 이라고 적으면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왼쪽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가 되죠. 근데 이라고 적어버리면 무조건 세 글자인 사람만 정확하게 동작하죠. 이름이 네글자면 정확하게 동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가 있죠. 글자 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똑같이 회원 성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성명이 세글자면 3을 네글자면 4를 반환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세 글자면 왼쪽에서 두 글자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세 글자면 왼쪽에서 두 글자만 가져오겠죠 이제 가로를 닫으시고 마지막에 별을 찍고 싶으니까 a 드 연산자 쌍따옴표 별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강동이라는 이름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만 가져오고 별을 끝에 붙여줍니다. 실행해 보시면 강동 별이 됐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예를 해주시면 됩니다.